안녕하세요 엠오입니다 오늘은 히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기 힘들어가지고요 주말인데 공장이 나왔고요 일단 어느정도 설치는 끝났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이제 간단하게 저도 설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차에서 히터를 설치할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자리를 마련하면 요게 바로 일자받침대라는 거예요이 받침대를 먼저 설치를 하세요 네쪽에 나사로 고정을 하면 되겠죠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받침대 보면 연료 들어가는 음. 구멍 가까운 쪽이 이쪽이 흡기관 이쪽이 배기관 구멍 이에요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로 이 구멍대로 천공을 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히터를 얹는 거예요 히터를 얹을 땐 실리콘 패드가 있거든요 실리콘 패드 빼버리지 말고 같이 이 상태에서 딱 얹어야 가스가 안 셉니다 자 히터를 얹었다 자동차에 구멍을 뚫고 히터를 얹었으면 설치의 반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히터를 얹었으면 그 다음에는 히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 나사를 아 이게 제일 힘들어 차 밑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기어 들어가서 아래쪽에 이제 차 밑에 여긴 아래쪽에 4개의 볼트가 보이죠 볼트에 돌려 가지고 꽉 고정을 시켜 주면 히터는 차체에 고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3분의 2가 끝난 거예요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히터를 차체에 얹었으면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요 먼저 배기관 배기관 다시 한번 볼까요히터 아래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관을 꼽는 그 중에서 배기관은 어떤 거냐 바람이 나오는 앞쪽이 배기관입니다 아 바람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모터가 없는 쪽이 바람이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도 모르겠다 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헷갈린다 그러면 기름관 꼽는 게 있거든요 기름관에서 먼 쪽이 배기관입니다 상식적으로 배기관 엄청 뜨겁잖아요 기름관에서 멀게 만들어 놨어요 배기관을 꼽았고요 지금 저는 배기관을 대충 꼽아 놨는데요 배기관을 꼽은 다음에 이런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꼽아서 꽉 조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배기관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배기관을 설치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건데요 그 배기가스에 대한 공포심 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관을 꼽을 때 안쪽에 실리콘을 바, 바, 실리콘을 바르고 딱 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실리콘 이 바깥쪽에 바르는 건 괜찮습니다. 배기관을 꼽고 나서 바깥쪽에 바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배기관을 꼽기 전에 안쪽에 실리콘을 바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쪽에 실리콘을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계속 뜨거운 열기가 나오잖아요. 경유 바람이 그러면서 이 안쪽 실리콘이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배기관을 막습니다 여러번 봤어요 상상이 안되시죠? 실리콘이 스펀지처럼 된다는게 상상이 안되시죠? 근데 안쪽에 바르면 한열흘정도 운행하시면 그 실리콘이 스펀지처럼 변해서 배기관딱 막습니다 그러면 배기가 안되고 히터가 망가져요 네. 배기관을 설치했으면 저희는 편의상 배기관을 위로 꺾었어요 이렇게 설치했으면 안되고요 요거 고정시킨 거 카메라로 보여 주기 편하게 요런 부품을 통해서 배기관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원래 배기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수평하게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여기 배기관 저희 배기관 보면 끝에 캡으로 막혀 있어요. 이 부분이 소음기 꼽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만큼 잘라내고 여기서 잘 잘라, 짧게 잘라낼수록 좋아요. 여기서 잘라내도 되고 소음기 잘라내고 꼽고 그리고 그 전에 밴드 넣어가지고 밴드로 조여 주시면 돼요 소음기를 꼽을 때는 또 요령이 있어요 밑에 구멍 있죠 이쪽이 아래로 향하게 조립을 해 주셔야 돼요 요 구멍은 뭐냐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 있죠 모든 연료는 그 산화가 되면서 불에 탄다고 하죠 불에 타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겨울에 여기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만약 이렇게 설치했다, 송기 안에 물이 찹니다. 역시 배기가 안 돼요. 송기를 설치할 때 항상 어떻게? 구멍을, 배기, 배수구죠? 배수구를 아래쪽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송기, 구정은 요것도 이런 부품을 이용해서 적당히 차에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물론, 소음기 달기, 예, 고정시키기가 마땅치 않은 차들도 있을 거예요. 히터 설치는 쉽지 않아요. 소음기를 달고요. 소음 으, 배기관 반대쪽 흡기관이죠? 흡기관도 설치하신 다음에 밴드를 꽉 조여주시고요. 저희는 철거할 거래 가지고 이거 촬영하고 마주 철거할 거래 가지고요. 밴드는 안 달았어요. 밴드. 요렇게 달고 꼽으신 다음에 꽉 조여주면 돼요 이것도 차 밑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카센터 같은 데서는 아예 띄우고 작업하잖아요 그게 편할 것 같아 요 흡기관도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촬영 의 편을 위해서 위로 설치했고요 어, 요게 이제 흡기 필터예요 흡기 필터를 달아주고 요 부분도 밴드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기 필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케이블타이나 철사로 묶을 수 있게 된 이런 고리가 있어요 케이블타이나 철사로 고정을 시켜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배기관 설치하고 속기관 설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라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연료라인 연료라인을 설치할 땐 이것도 복장에는 철거를 위해서 이것까지는 안 했고요 많은 물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기름 파이프를 바로 꼽으려고 하는데, 기름 파이프가 너무 작대요. 예, 바로 안 꼽힙니다. 기름 파이프를 히터에 꼽거나, 아니면, 연료 펌프에 꼽거나, 연료 필터에 꼽을 때는, 요 기름관을 고정시키는 저희는 그냥 고무라고 불러요. 이 검은색 고무에 고무를 이용해서, 커넥터를 이용해서 꽂아주셔야 됩니다. 기름관을 꼽았고요. 근데 이게 잘안 들어가요. 잘안 들어갈 때 요령은, 경유 같은 거 있죠? 경유 살짝 발라주면 쏙하고 잘 들어갑니다. 이때 요거는 기름관을 고정시키는 밴드예요. 밴드를 체결하고 드라이버로 꽉 돌려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겠죠? 이쪽 이쪽 양쪽으로 꽂은 상태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히터쪽에 기름관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연료 펌프도 이게 약간 위쪽으로 가야 돼요 기름 나가는 쪽이 기름 나가는 쪽은 이 전선 연결하는 잭 있죠 이쪽이 히터 쪽이에요 기름이 나가는 쪽입니다 반대쪽이 기름이 들어오는 쪽이고요 꽂아줬고요 자 45도 각도로 아니면 90도까지도 괜찮아요 기름 나가는 쪽이 위로 올라가게 그래야지 기포가 덜 발생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조용해져요. 그 다음에 연료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그 밴드 가지고 다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연료통에 저희는 치우기 가지고 꼽았습니다. 사실 이 연료통 같은 경우는 닛불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닛불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자요게 닛불이라는 거고요. 기름통에 구멍을 뚫고 여기 와셔 보이죠? 와셔 양 옆으로 해가지고, 양 옆으로 꽂아가지고, 기름통 안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쪽에다 한 5cm 띄어가지고 위쪽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왜 위쪽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냐면, 아래쪽에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설치해 주면 이 찌꺼기들이 히터로 안 들어가요. 간혹,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한 개월 쓰면, 거의 90%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불 작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구멍 뚫다가 잘못 뚫으면 이쪽으로 기름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닛불은 이런 작업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자신 없다 위로 그냥 기름관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기름통까지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기름통에서 연료 라인이 설치가 완료됐죠 기름통, 연료필터 연료필터도 여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가 기름의 진행 방향이에요. 기름 진행 방향이고요.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더 연료통에 가깝게 설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료 펌프 지나서 히터까지 연료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히터를 차체에 고정시켰고요. 연료통을 설치했고 연료 라인을 연결해 줬어요. 연료통 설치할 때 저희는 지금 뭐 철거할 거래서 케이블 타기로 했는데 요렇게 생긴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 가지고 연료통 보면 구멍이 뻥뻥뻥 세게 뚫렸죠 이거 장식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라 고정시키려는 거예요 저 구멍에 보이시죠 구멍에 세 군데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아, 물론 무조건 고정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료라인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선이 있고요 전선 보면 이건 배터리 연결선이죠 배터리 연결선은 가장 마지막에 연결을 해주세요 배터리 먼저 연결하고 작업하다가 쇼트나거든요 전선 연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왜 쉽냐 전선에 보면 잭 있거든요 딱 눈으로 봤을 때 꽂을만한 잭에 연결해주면 끝나요 전선에는 계기판 연결해 주시고요. 계기판 연결했죠? 아, 계기판 연결할 때 주의사항. 그 어두운 데서 차 바닥에서 막 작업하다 보면은 계기판 연결할 때딱 하고 안 들어가는데 힘으로 막 밀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힘으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핀 보이죠? 이 핀이 밀려나게 됩니다. 설치하다가 이 핀이 밀려나게 되면 히터가 오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꼽을 때는 살살살살 흔들면서 달래가면서 고요. 또두 번째 연료 펌프 이것도 눈으로 보면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여기 꼽아야 될것 같잖아요. 연료 펌프 꼽아주시고요. 아이고 뻑뻑해라. 히터 본체 이거 안 뺄게요. 좁아서 히터 본체 연결해주시고 이렇게 세 군데 계기판 히터, 연료 펌프를 연결해 주면 끝나요. 전선 연결 정말 쉽지만, 전선 연결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전선 연결하고, 배터리 연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전선 정리더라고요. 전선 정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런, 까맣게 생긴 관 있죠? 이습기관보에 약간 작은 거.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하면 돼요. 이 전선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가설치하시다가 전선 그냥 대충 차에 이렇게 건들 건들거리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자동차 검사소 가가지고요. 검사 실패납니다. 몇분 계셨어요. 전선 정리 못해가지고 검사 실패하는 거 저희 이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과정이에요. 항상 배터리 연결은 맨 마지막에. 연결해 볼게요 마이너스는 최초에다 연결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연결 히터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어렵진 않죠? 근데 어려워요 처음에 제일 힘든게 뭐냐면요 자리 잡는게 힘들어요 구멍 뚫고 히터를 고정시키는거예요 그게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힘이 들어요 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차 구멍 뚫다가 포기했다고 카센터같대요 음. 구멍 뚫다가 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자리를 잡고 배기관, 흡기관 연결했고, 연료 라인 연결했고요. 전선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풍관 이 온풍관 설명 드려야 되나? 온풍관이요. 이 온풍관 밴드고요. 밴드 꼽아가지고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조여주면 되고요. 원풍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넉넉하게 1 m 짜리 보내드리고 있고요. 잡아당기면 1 5 m 까지는접근하게 늘어납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원풍관 뚜껑을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품이 몇개더 있거든요. T자, 이 T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은데 분개해가지 가지고요. 연결하는데쓰인다 그러는데 이 T자도 일종의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잘라가지고 물론 온풍관 연결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문의 L자. 아 이게 L자 때문에 골치 아파요. 왜? 이거 딱 보면 뭐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온풍관끼리 연결하는 부품 같은데 아닙니다. 음. 이거 굴뚝이에요. 어떤 굴뚝이냐면 꽂아가지고 차에다가 어디 구멍이 있으면 딱 내놓는 굴뚝이에요. 이걸로 온풍관끼리 연결이 안됩니다. 예, 저는. 음, 온풍과 설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치 끝났으니까 작동을 시켜볼게요. 처음에 히터를 작동시키면 히터는 동작을 안합니다. 왜? 기름관이 다 비어있잖아요. 몇번 실패해요. 시켜볼까요?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한번 누르면 켜, 꺼져요.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히터를 켜면 펌프가 뛰는 데까지 60초에서 70초가 걸려요 왜 그러냐 처음에 켜면 일단 점검 한번 하고요 한 5초 정도 이 모터도 돌리고 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화기를 약간 가동시켜 가지고 안에 있는 남아 있는 경유를 날려 버려요 좀 있으면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펌프가 뛰기 시작했고요 이거 저희 저소음 펌프라고 하지만 처음에 기포가 많을 때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많이 납니다 네, 기름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기름 보자. 아직은 기포가 절반 이상이에요 불이 안 붙고 에러 1번이 뜰 거예요 에러 1번은 뭐냐면 아 히터 다 점검해 봤는데 이상이 없어 근데 왜 불이 안 붙지가 에러 1번이에요 에러 1번이 뜰때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흰 연기가 많이 난다 지금 흰 연기가 안 나고 있죠 흰 연기가 많이나면 히터 내부에 청소가 필요해요 흰 연기가 안 난다? 딱 하나밖에 없던 보다? 기름이 안 들어가고 있다 아직 이번은 실패를 할 거고요 다 지금 뭐몇번 어, 해봐야죠 히터 강제 펌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터를 켜고요 이거 20초 내로 성공하셔야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개발자 화면에 진입하고요. 네, 예, P 화면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 톱니바퀴 3초! PP로 바뀌었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 히터가 강제 펌핑을 시작합니다. 네. 예, 20초 동안 이렇게 펌핑을 하고요. 멈춰요. 딴거 눌러도 아까 안 멈추더라구요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제 펌핑 너무 자주 하면 많이 해 가지고 기름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면 흰 연기가 나면서 점화가 안될 수 있습니다 히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아까 열, 저희도 연료가 안 들어가 가지고 여러 번 에러 그 1번이 떴구요 히터 모두 보면 두가지가 있어요 지금 풍량이 1단부터 10단까지 있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M버튼을 눌러주세요 온도모드가 됩니다 이쪽 설정온도 왼쪽은 현재 온도 근데 네. 온도센서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10단 모드로 써가지고 더우니까 요즘 같은 날씨는 에 1단 정도로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히터에 불이 붙었고요 어때요 기포가 많이 사라지니까 펌프 소리가 확실히 줄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정도는 기포가 남아있는거예요이 정도 괜찮은데요 네. 연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시간지랑 수보은 점점 없어질거예요자 오늘은 무시덩 히터를 설치하고 가동시키는 것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히터는 분사시키터예요. 경유 분사시키터. 안에 신지 같은 게 없고요. 한번 경유에 불이 붙으면 그 열기로 계속 경유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는 히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올게요. 경유, 지금 이제 경유 주입량을 10단까지 높였고요. 와가지고 이 히터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무시동 히터의 작동 원리를 여러분께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경유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히터 안으로 들어온 경유가 히터 내부의 열들로 인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타는 거 보이시나요?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바로, 로시동 히터의, 작동, 원리에요. 이 히터는 저희가, 한 번, 뭘 본인가? 제가 재미로 만들어 본 히터에요. 히터 내부를 보기 위해서, 한쪽 면을 절단하고, 그, 열에 강한, 강한 유리를 덮어버렸어요. 세상에 한 대밖에 없는 히터고요 이거를 상품화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온풍감기 우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만들어가지고 뭐하냐? 한대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샘플 장난감으로 한대 만들고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무시동 히터 설치와 그리고 작동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어,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오늘 진행이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편집이 잘 되도록 말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